자 결승입니다 아결승자 울산 남구 위아 시메리 60대 시니어부 자, 대신표를 못 봤는데 뭐 보통 저렇게 인사 정도 할 정도입니다 결승전에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니어부도 60세 65세 분리가 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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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을 남기는 거죠. 추억. 뭐저 조차도 이 나이가 돼서 결국 대회를 할수 있을지, 조코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아이 60이 넘게 돼서 이런 조코 대회까지 나오고 실순잔치 기념으로 조코 대회를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결승입니다 아, 60대 6부대 아, 60, 아, 아, 아, 아, 3부 65대 65대 65대 65대 1부, 대부5대 65대 65대 65대 65대 65대 부5대 65대 6 5 65대 65대 6 5 6대대부 울산 왕구비와 대구의 시메리 일부 결승전 되겠습니다. 예 보고서 할입니다. 제가 고비한 이번에는 보고 속에 좀 들릴 수 있는 고맙겠습니다. 본저은각하가록고겠습니다이현철수민준정학규이동환 이병환, 박수, 박수, 박수, 김태현, 이호명는 지금 봉고 속로 아주 소각하도록시겠습니다 <웃음> 이멈추안 돼. 세 어, 맞네. 잡는 거. 다 這樣也 되겠죠? 這也 잠시만요, 사장님. <웃음> 앞에 그다 가리갖고. 안사사 아! 어 Let's go. 네. 얘 가야 돼. 빨리 니다네 어승이 <드시> <드시> <드시> Come on. 12대 5로 울산남구 앞서고 있습니다 13대5 과거는 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실 아까 같은 경우는 거의 기둥기둥 했었는데 13대 5로 울산남구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임은 시니어부 1부입니다 오늘 대부 신예 부대는 1부, 2부, 3부로 분리가 해서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돼는 시베리고, 스 청주, 시메리시메리청 팀은 4포트, 4포트에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를 검찰 내에, 의고하니 아, 자 울산 낭구비와 시메리 울산 낭구비와 시메리 3판 2승제에 1세트는 울산 낭구비가 첫 세트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6대5로 울산 낭구비 1점 리드 <목소리> <목소리> 우쌰 우쌰 이게 정안 맞으니까 원하는 진행했는명입니다업명입니다 사실 아, 1,300 분이 안나온 사실 아, 1,300 분이 안 나와. 아 서브에서 한점 획득. 자,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7대 7 초박등인데 첫 세트는 울산 남구비에서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 <웃음> 그자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시잡 아! 3부, 결승, 이노사파유서바에 유서바엘, 이노스파, 유소스, 이곡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 영으 정말 잘 맞는다. 아다 방인. 써.. <목소리> 어 손이 이씨공경한다고 하고 있는 날씨 <goodenschurchLOVE> <.ancialściema> <naturalidade> <unterstützen> <calma eficiente> 이백제대이백 제가. 어. 어. 요지 한글자막 이 y 한가정한 자 우산 남부 위와 시메리 초박입니다 일부 60대 시니어부 일부 결승전세트스고아 1대1 Thank <laughs> you. 남구비와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울산 남구비와 시네리 60대 시니어부 1부 게임입니다 60대 시니어부 1부 게임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셀터스코아 1대1 3대2로 1점 앞서고 있는 울산 남구팀일 게임. 1부 게임입니다 나나나나 간다 공공 가자 자 세트에서 구 1대1에 4대2로 2점 앞서고 있는 울산 낭구비와시메리 울산 낭구비와시메리 60대1부 게임 2점 앞서고 있는 울산 낭구비 많은 관중들이 되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어어 으아으 아. 으아아 수비가 대단합니다. 울산 낭구비 60대 시내고, 수비가 아주 좋네요. 막상 막합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울산 낭구비와 시메리 6대1로 울산 낭구비가 4점 리드 아쉬운 서브 아쉬운 서브 자 6대3으로 울산 남구비 3점 리드 아 60대 배우 시니어부들은 거의 서브를 돌리는 서브를 많이 넣습니다 와 에이킥 아, 이거는 일반보도 받기 힘들어요 아, 아 공격수 대단합니다 아, 저 정도 가기 나오네요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7대 3 4점 리더 울산 남구비가 4점 리더 하고 있습니다 아, 광유수 아따 좋고 가기 아주 깊은 회의를 한번 차립니다 아, 이거조차도 쉽게 받을 수 없죠 깜짝 놀랬습니다 아. 지금 따는 없었지만 구석구석 아, 60대 부치고도 엄청난 실력들이 죠속들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빠따 보다. 서부도 무슨 못하죠 일반 부들. 기대할 수 없겠지만 아, 60대 치고 저렇게 살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 비비고 아~ 캐릭터 나왔다. 강약 조절 힘 조절이 좋네요. 우산 낭구 비와 시메리 아 오반가요? 아니네, 아니네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세트 스코어 1대1 60대부 시니어부 60대 시니어부 일부 결승전 울산 남고비가 대구까지 올 정도면 은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실력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60대부 신녀부 결승전. 울산 남고비와 시메린 8대 4로 4점, 4점 리더있습니다 울산 남고비가 4점 리더. 초박빙이네 세트스파 1 2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I'm g n n a o u What i h 보고. <목소리도> 엑세터스코아 1대 1, 8대 9로 울산 남구비 1점 리더. 2부 시입니다 신규 2부. 자 울산 남구비와 시메리 엑스라투스코아1대 1. 현재 점수 9대9 오초밥빙이 동점입니다. 아, 정말 누가 이렇게 전설을 해 나 오늘 샷로고 나잖아. 나랑아, 나사아 나랑아, 나랑아. 나랑아, 나랑아. 나아 나랑아. 나나 공동산이 신의 이고, 운사람들 혼돈산이 혼돈산이 혼돈산이 혼돈서이 혼돈산이 혼돈산이 혼돈산이 혼돈산이 산이 혼돈산이 산이이 혼돈산이 돈산이 혼돈산이 혼이 혼돈산이 혼돈산이 너무 고생요 방금 어 내려가! 한 도전만 하면 되겠는하 자, 울산 남구비와 시메엑 세트스코아 1대1에 현재 1 0대1로 울산 남구가 2점 앞서고 있다가 현재 12대11. 초박빙이네요 자, 일부 결승전도 습습니다 60대부 시내어, 60대 시내어부 결승전, 1부 결승전. 12대11. 1점 앞서고 있는 울산 남구. 와, 공격 좋습니다. 울산 남구 공격수 공격 좋아요. 13대 11로 울산 남구가 시메리파 게임하고 있지만은 2점 리드. 울산 남구가 시메리. 울산 남구에서 2점 리드. 최종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여기서 우승팀이 가려집니다. 세트 수어1대 1. 13대 11로, 옥산 남구가 이전 리더. 아, 지갑이 <주장이> 멋졌다. <목소리도> <웃음> 아, 초박빙입니다. 13대 12, 13대 12, 울산남구와 시메리. 초박빙입니다. 세트스 광원 1대1. 60대 신의 어부 결승전. 울산남구와 대구 시메리. 아, 걸렸습니다. 알고 들어오죠. 자, 여기서, 여기서! 자 흔들렸고 넘겨줍니다 자시메액에서 토스 올리고 자 아하 이게 결정적입니다 우와. 아 이런 아쉬운 자 14대 12 울산 남구에서 2점 리더 60대 신어부 결승전 아 2점 리더하고 있는 울산 남구아 이게 결승전이네요 대구와 울산 자, 아직 동, 공은 둥굽니다.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죠. 족구공은 둥그러요. 자, 울산에서 서부. 그리고, 자, 시메리 공격. 아, 쉽게 받아내고. 자, 수비 하나 해줘야 되죠. 수비 하나 해줘. 수비. 아하! 이스 비비는 거에서 갚습니다. 아, 울산 남구와 대구 시메리. 아, 박진감 넘치는 결승전. 아, 좀 아쉽습니다. 15대 11호. 울산 남구가 최종 60대 부 1부에서 우승을 가져갑니다. 아. 야, 졌다고 성질 내는 거 뭐야로? 자, 심메력에서 빨빨리 돌아라 합니다. 시간 없다고. 왜서 있냐고. 자, 자, 초박빙의 게임 결승전 60대 부시메어부 1부 초박빙 게임이었습니다.